칠번 내, 하니 하니! 하선하선하로 확정됐다고 우쭐대지 s 이미 나의 목표는 나 o 이 e 가 아니야. 나는 세계 대회에서 우승할 거야. 볼테야 내가 얼마나 빨리 달리나 보란 말이야 엄마한테도 아빠한테도 보여줄거야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한테약속했서 승리한다고! 야 느낌표! 왕 느낌표! 느낌표! 아니야꿀꿀 <목소리가> 엄마, 이거 보세요 빨리 달리자 누구라도 이길 수 있어!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우와! 쩜쩜쩜쩜 쩜쩜쩜쩜 쩜쩜중력 느낌표! 쩜쩜쩜쩜쩜 엄마, 한이는 행복해! 음! 아빠도 한이와 엄마만을 생각한다고 했어! 11초 플랫! 이 공이 신기록 구독, 좋아요, 클릭! 록 귀록. 느낌표! 록 귀록. 귀록. 귀록. 귀록. 귀록. 귀록. 귀록. 귀 속은속은 속닥속닥속 느낌표 u 짝속속속닥속닥 속닥속닥 sook that, sook that, s o o 지 t h a 정 s 합니다정 h 합니다 o o 로 t h 난 한이 선수 실킬격 두 아니, 쉔기로구나. 당당히 골이 난 선수가 쉔강이라니. 거기 딱 기다려. 조롱하는 건가? 당신이 책임자지. 빨리 취소해. 당장! 당장! 이것 보게 두 개. 한희 선수가 골이 나는 장면의 기록 사진이야. 7번 레인 선수가 분명히 5번 코스로 들어왔지 선수가 자기 코스 이탈하면 자동 탈락이야 실격! 아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엄마 생각이 가운데로만... 에에! 구독과 좋아요!